여행의 시작은 공항에서 시작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필리핀 여행 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규정알림이까레치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최신 필리핀 입국 규정을 설명드릴 거니까 귀 쫑긋하고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단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백신 접종 증명서 백신 2차 이상까지 맞은 사람들은 따로 준비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까지만 맞았다면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의 미접종자, 1차 접종자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와 더불어 24시간 이내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음성확인서는 신속한 검사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음성확인서 내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검사 방법, 검사 일자입니다. 필리핀 여행은 아무래도 가족끼리 많이 가는 여행지입니다. 따라서 가족 동반 시 규정도 궁금하실 텐데 15세 미만의 자녀와 부모가 같이 갈 경우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5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의 접종력을 따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 부모가 2차 이상을 백신을 맞아 음성확인서가 필요 없다면 15세 미만의 자녀 또한 음성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1차 백신이나 미접종자일 경우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15세 미만의 자녀 또한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 꿀팁!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셔야 되는데 출발 당일 공항에서 음성확인서를 증빙을 못하셨다. 그래도 이제는 공항에서 수속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다만 필리핀에 도착하셔서 안티젠센터 및 PCR센터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되고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검사받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두 번째 서류, 바로 e-travel QR코드입니다. 필리핀 입국 전에 검역 QR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트는 travel.gov.ph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작성법은 간단하니 문항에 맞게 등록을 완료하시면 위와 같은 QR코드가 나옵니다 보항 현장에서도 한 번씩 확인하니 준비하셨다가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댓글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